안녕하세요, 마스터스 FX의 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주 저희 멤버분들께 공유가 된셋업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볼 차트는 키위셰프입니다. 뉴질랜드 스위스프랑 해가지고 키위셰프이고요. 분석 자체는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KWF 분석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했냐면은 데일리 차트에서 우선 제가 트렌드 라인을 사용을 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트렌드에 있는지 바로 한눈에 알수 있죠. 그렇죠? 바로 다운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추세 자체는 현재 하방 추세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는 매수가 아닌 매도 관점으로 거래를 찾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운 트렌드에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점에서, 최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 고점을 찾는 방법은 또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가격이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후에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업트렌드 라인을 터치를 하고 뚫는 것이 아닌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아닌 상방으로 트렌드 라인을 타며 추세선을 타며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기다릴 것은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것을 또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항상 길목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길목 길목을 따라서 움직이죠. 보시면은 자, 채널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길목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길목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여기 이런 방식으로 또 길목이 있습니다. 자, 이 길목이 왜 중요하냐? 이 길목을 보시면은 이 채널 우리가 길목이라고 부를게요. 이 채널을 혹은 이 길목을 뚫는 방향으로 보통 가격이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자, 보시면은 업 트렌드 채널이죠. 길목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여기를 보시면은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온 후에 새로운 길목을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하방 브레이크아웃 길목을 따라서 가격이 또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방 브레이크아웃 그렇죠?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온 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 길목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추가적으로 추가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게 내려가는 걸또볼수가 있죠 새로운 길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어, 자체만, 컨셉 자체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디테일한 것은 이제 어, 차트를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강의실에서 바로 다 공유를 해드리는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길목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길목이 있으니까. 가격이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줬을 때에는 새롭게 가격이 이러한 방식으로 또 새로운 길목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자 다시 한번 이제 지워서 데일리 차트에서 우리가 첫번째 어떻게 했죠? 바로 아이고, 바로 이 추세선을 만들어줬구요 하방 방향 그쵸? 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을 바로 알았구요 자 두번째로는 밑에서 위로 와주고 있는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려줬었구요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나중에는 잡아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잠시 후에 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쨌든 가장 첫번째로는 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걸 우리가 알았을 때 눈치가 빠르시고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공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결국엔 한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와주고 우리가 이제 매도 셀업을 찾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가격을 한번 잡아주고 또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하방 브레이크가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 레벨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또 거래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했어요. 하방 브레이크가 나오고 가격 조정 나온 후에 보시면은 또 레지센스 계속해서 유지되죠. 그쵸? 공간이 계속해서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방 브레이크가 나오고요. 가격이 쭉 빠진 후에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 레벨에서 이 레벨에서 매도를 해주시면 안돼요 왜냐면은 바로 여기가 서포트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선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치고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벨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가격 조정이 또 한번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매도를 할수 있었던 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전 서포트 이제 현재 레지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레지신스에 도착을 했을 때 중위 캔들을 뽑아주면서 강한 배열시 캔들을 여기 한번더 보여주죠, 그렇죠?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브닝 스타 캔들의 비슷한, 그렇죠? 비슷한 분류라고 보면 가격이 다시 한번 방향이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0.615 레벨에서 볼 수가 있죠. 0.615 레벨은 또 심리적으로 또 중요한 레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레벨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켓 레지센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마켓의 오버롤 트렌드입니다. 그쵸? 추세죠. 추세가 하방 추세이고 가격이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가격이 마켓 레지센스까지 돌아와서 가격 전환을 다시 한번 보이는 타이밍에는 무조건 매도를 들어가셔야죠. 그쵸?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 했던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데일리 차트에서 트렌드라인 한번 그었을 때 우리가 마켓이 어떤 추세인지 한눈에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주고 있는 트렌드라인을 보았을 때 가격이 트렌드는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이미 줬던 거를 또볼 수가 있고요. 네이션 차트로 내려와서 똑같이 밑에서 위로 트렌드라인을 잡아주고 위에서 레지센스도 잡아주니 가격이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결국엔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줬었고요. 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왼쪽을 보니 이곳이 우리의 서포트 즉 지지선이었던 거를 본후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거는 가격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줬을 때 가격 조정을, 가격 조정을 보여줬을 때 왼쪽이 이제 마켓 레지센스 그리고 캔들 패턴 그리고 심리적 가격대 가격 라인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 후에 바로 여기서 매도를 가져가서 좋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매도세업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매도를 찾아야 하는가? 자, 우선은 이 트렌드 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여기는 다 지워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현재 보시면은 마지막 데일리 캔들, 즉 금요일 데일리 캔들에서는. 이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션 차트로 체크를 했을 때 브레이크아웃이 잠깐 여기 나왔지만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바깥으로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나온 걸볼 어 수가 있죠. 트렌드라인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길목이 또 생기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이고 길목 또한 밑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니 우리가 기다릴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지지선 이 지지선에서 매도가 아닌 바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레지센스 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주셔야 좋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멤버 공지방에서 공유가 되는 것들이며 매주 진행해드리는 강의에서도 설명해드리고 회원 모드 강의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네 보시면 은 7월 27일 날 키위 셰프 4시간 차트 해가지고 다운 트렌드 속 카운터 트렌드 라인 그려 매도 엔 틀리를 찾고 있고 4시간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또한 나와 아주 좋은 거래가 될 어, 세럼이라고 보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가 나온다면 매도한다고 제가 바로 이렇게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공유해드렸고 타기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마이너스 61.0 아, 마이너스 61.8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히 잘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키위 셰프뿐만이 아니라 바로 캔에 대한 셰프, 캐드 셰프까지 또 아주 좋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분석이 상당히 간단했어요 자, 올라가는 길목이 있었죠, 그쵸?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길목 밑으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가격이 바로 쭉쭉 내려간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횡보를 한 레벨에서 마켓의 레지센스는 0.7025 혹은 703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횡보 구간의 지지선 서포트는 가격이 0.9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0.90 레벨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0.90에서 0.70, 20 사이, 30 사이 계속해서 맴돌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래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길목 하방 브레이크가 다시 나와줬으니 우리는 매도 셋업을 찾아야 한다. 자, 근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횡보 구간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방식은 그러면 또 간단해요 횡보 구간에서 지지선 밑으로 나왔을 때 그쵸? 그렇죠? 지지선 밑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매도 세업을 찾기 시작한다 그쵸? 그렇죠? 가격이 여기까지 치고 내려왔을 때 0.6920까지 치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0.6920 밑으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도 세업을 찾기 시작한다. 자, 4 시간 차트로 그럼 또 이동을 했을 때 보시면은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제대로 줬었고요, 그렇죠? 가격에 마켓 마켓 조정, 그렇죠? 가격 조정 한번 나왔고요.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을 또 보시면은 왼쪽에 전 서포트였던 마켓 레지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켓 레지센스가 이제 되겠고 가격이 레지센스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이브닝스타 캔들 패턴이죠 이브닝스타 캔들 패턴 나왔고요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하면은 그렇죠? 여기서 매도 진입 하면은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죠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피부나치에 마이너스 61.8까지 타겟 정확히 간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길목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길목 안에 있다면은 길목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마켓 어, 이제 거래 셋업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길목 브레이크 혹시 나온 상황이라면은 그 나, 브레이크 나온 방향대로 또 거래 셋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네디안 셰프 어, 이것 또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린 차트입니다 캐네디안 셰프 7월 27일 날 7월 27일날 공유해야 되거볼 수가 있죠 캔디니앤 셰프 네시간 차트 채널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이고 횡보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린다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매도를 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매도 세럽을 어, 저희가 만들었고 거래를 했죠 그리고 이 두가지 세럽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주동안 아주 많은 세럽들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유현님 유현님 요즘 상당히 참 잘하시고 계시죠? 유원님이 이제 제가 분석해드린 차트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수익 만드신 걸또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유로호주 한시간 차트에서 1.6405에서 이제 매수 0.3라 들어가셨고요 어, 1.6455 부분에서 이제 어, 또 0.01라 추가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수익 만드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어느 차트, 자, 이런 식으로 어,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차트이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지 꾸준함을 얻고 꾸준한 수익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분간 평생 회원권 300불 30% 세일을 해드리고 있으니 진심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거래를 하는데 꾸준함이 없거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속 돈만 잃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도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 혹은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